아, 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지난번에 아들이랑 한번 왔는데 부모저에또 다시 왔습니다 아, 오늘은 딸하고 왔습니다 저 녀석이 한 일주일 정도 계속 투덜투덜하더라고요 동생하고막 갔다 왔다고 <웃음> 네 목적이 뭐냐 그랬더니 고기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잡는다기보다는 그때 아들님이랑 왔을 때만요 소풍 왔다 이렇게 생각하고 되도록이면 놀다 가겠습니다 오늘 2월 15일 금요일입니다 시간이 8시 14분이네요 그리고 눈이 옵니다 예보에서 잠깐 날린다고는 들었는데 이렇게 많이 올줄 몰랐어요 그리고 대산 기준으로 물때가 만조가 12시 24분? 그럼 오늘 들물낚시네요 저는 별 차이 없을 줄 알았더니 좌대도 물때를 탑니다 미끼를 저희도 좀 사왔어요 삼길포 가가지고 빙어, 지렁이, 꼴뚜기 그렇게 세 개를 사왔습니다 아침을 못 먹고 와서 아침 좀 먹고 저희는 그렇게 시작하겠습니다 이거 뭐냐? 이거 우동면 이거 이거 다 넣고 조리하는 아니, 거야? 물에 넣고 끓인 다음에 넣고 하는거지 여기 이게 그거 음방 냄비라 했잖아 엄마가 지난번에 그 12살 이제 된 녀석한테 주입시키듯이 딸내미한테도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우린 팀이다 잘해야 된다 <웃음> 사실 부려먹으려고 하는거지 <웃음> 팀인데 <팀은> 오 <오늘> 팀이야 <웃음> 아빠도 아빠도 이거 한번 와봤다고 어디 먹있는지딱 알지? 미접지지모르니 여기다 데워주세요. 예예, 고맙습니다. 어예. 예예. 예예, 고맙습니다. 동생이에요? 네. 예? 님이 예예. 동생이에요? 예예. 동생보다 더 잡아야 해요. <웃음> <웃음> 아, 저희 아침 먹을게요. 이거 대표진 거 봐줘? 응. 전자렌지에 있는데 지난번에 수신량을보기가 좋았어. 밥 국물 이 있어야 돼. 있어. 응. 음. 이거 음. 음. 음. 맛은 있는데 조금 질때진거 같아. 응. 음. 음. 음. 뭐야 접시가 하나도 안. 봐. 근데 비비면 괜찮아. 잘 비비면. 일주일 내내 동생하고 만갔다가 두덜 두덜돼서 아주 징그징그해서 같이 또 왔습니다. 다른데 가기보다는 사장님 친절하시고 박민영 엄청나게 많고 그래서 부흥으또 왔어요. 오늘의 목적은 그겁니다. 딸내미 달래주려. 근데 오늘은 사장님께서 수온이 굉장히 낮다고 하셔가지고 이제 말 그대로 영등철이죠. 음력 1월. 그때가 수온이 가장 낮은 시기인데 어찌 될진 모르겠습니다. 잡으면 더 좋은 거고 아니면 많은 거죠. 딸내미랑 놀러왔으니까 커피 마시고 담배 한대 피고 시작해 보겠습니다 음, 여기서 4미터가 넘으니까 꽃만 뭐리딱한 마리씩만 찍어 응한 음. 마리 보다 더잡으면 좋겠지만 그래도 한 마리라도 그래 자. 너무 여유를 부렸다 아빠가 목줄이 너무 길면 안돼 어. 눈 내리는데 낚시를 안다니 눈치 있지? 자 이렇게 잘 들고 있어. 미끼. 빙어 보일 거야. 응. 어. 오 이건 좀 큰데. 단거 이제. 근데 이거. 응. 어. 빙어가 움직이는 것도 끔찍한지. 어 어. 벌써 뭐 여기. 어? 빙어 죽었나 봐. 죽었네? 벌써? 그러면 안 돼. 이 아빠가 잘못 끼웠나 봐. 이 잡고 있어. 이렇게 어, 끼우는 거 아닌가 봐. 꼬리 쪽에 하면 안 되나 봐. 어. 꼬리 쪽에 하더라고. 꼬리 쪽에 하면 빠지지 않을까? 안 빠져. 자, 좀. 살아 있지? 여기쯤. 깎아졌어. 저, 저, 저, 저, 저, 저. 저, 저. 으쌰. 으어 온다 저저저저저 저저 으쌰. 으쌰. 히트 으쌰. 하시고있어 쌰으오으또잡 으쌰. 으 아 해줘? 응. 안돼? 이렇게 이렇게 뽑으면서 해봐야지 그거 다 풀릴 때까지 아빠 옆에 풀릴... 어, 이 손으로 해면 다 풀렸잖아 응? 잘봐 이렇게 하고 이게 엉킨게 다 풀려져야지 앞으로 이렇게 던져 부드럽게 나가 응. 하고 저 끝에 안 나가는 거 있으면 이렇게 툭툭 쳐줘 위로 응. 그래야지 잘 풀릴 거아니거든지응 이제 됐네? 응. 이런 거또 엉킬 거 같으면 베일 잡고 줄을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쳐서 는거 이렇게 꼬인 거 없게 응 아니 이제 다할수 있어 진짜야? 응이 아는 아. 거 봐서 음. 이 몰려가더니 <웃음> 응. 어 보고. 사이안 됐는데 또 와? 어? 빨리 빨리 빨리 빨 <웃음> <웃음> <웃음> <웃음> 와너 <웃음> <웃음> 뭐했냐? 안 풀고? 풀었어 방지 <웃음> 야 이거 진짜 내려선 답이 없나봐 아니 올려서는 잡아봐 바 뭐야? 왜 어? 왜? 왜게물리냐이상하나보다 <웃음> <웃음> 잡아봐, 잡아봐 그래도 잡았다. 잡았어 잡았어? <웃음> 에이, 네, 괜찮아요 꼴뚜기야, 꼴뚜기. 넌둘짜 있어. 어, 그래, 잡았어. 아, 한 마리 잡았어. 나는 내가 잡지 않고, 아빠가, 나는 누군가 잡으면 안 돼. 꼬리! 어, 근데 되게 웃겼어. 내리고 있잖아. 어. 그냥, 그냥 내리고 있었어. 그냥 위에 있나 봐. 수신. 어, 위에 있나 봐, 진짜. 이거 수신 지금 내린건데? 안물리면 바로 올려야되겠다 나그 그니까 움직이니까 잡았나봐 빙어로 해야 되나? 나 올려볼까? 응? 천천히. 쭉 끌고다니봐 옆으로 야 아빠 웃기지마 이거 뭐지? 뭐지? 물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거. 이 물고 있네. 어, 또 잡았다. 응. 어없나오네 어! 오오그래야 어! 어! <웃음> <큰 나버렸다. 웃음> 어떻게 기다려도. <웃음> 들었다 놨다 해봐 꼴뚜이요 이상하게 울고 있어서는 들었다 놨다 해봐 들었다 놨다. 그렇지? 아빠가 한두 마리 야 상태가 됐다. 난리 났어. 아빠가 좀더 삐지고, 우리 딸은 그런 게 없어졌네. 맛있어. 맛좀 있으면 불 피울게. 어? 3차 방류까지 하시고, 한 30분 정도 지나면 불 피우자고. 응. 기대를 안 하고, 어느 정도 각오는 하고 왔는데. 박릴양에 비해서는 고기가 안 나옵니다 물론 간헐적으로 이제 잡으시는 분들 잡으시는데 그래도 아들이랑 왔을 때는 정말 많이 나왔거든요 던지면 던지는 적중 나왔습니다 저희가 못 잡아서 그렇지 그리고 그때는 9마리를 둘이해서 1마리 잡았는데 오늘은 딸이 확실히 두살 많다고 아들보다 하는 거는 생각하는데 안 나온 걸 어쩌겠습니까 수원의 문제인 것 같습니다 에이, 딸, 너 양말 뭐? 그거 짧은 거 신고 왔네, 짜식이. 그러니까 더 춥지. 가는 분로안 시려. 아손 녹았다 드디어. 이제 조금 열라지? 열나는 것 같진 않아. 그래? 응. 요거 좀만 해보고 안 문다. 그럼 이제 지금은 이제 빙어를 써봐야지. 음. 네. 어, 히트. 오 히트 히트 잡으셨어 이야 계속 쳐다보시더니 잡으셨네 오 사이즈도 커이야 이야 이야 축하드립니다 이야한 마리 잡으셨어 어떻게 쳐다보.. 야우리는 쳐다보고 있어 <웃음> 저 나오네 뭐 아니에요 계속 깔짝깔짝하는 거 계속 보고 계시더니 잡으셨어요 나오안 맞으면 안 나와요 네 그런가 봐요 예. 어? 아빠고 입질 한번 했어 야 지금 이게 톡 건드리고 만다 추워서 <목소리> <웃음> 움직이는요움직이 건가요? <웃음> 입질한 게 아니고 지느러미로 친것 같은데 안나가로안나 안 <목소리> <안 나오게. 한번 웃음> 오도 일로 뭐야, 잖아 오, 이야. 어, 안 <웃음> 가, <야>. 어, <웃음> 어, <웃음> <야. 장사, 웃음> 글로 너 혼자 잡아. 오우. 오, 아니네. 이렇게 큰 건데. 이야. 어손실이 <웃음> 우리 목표는 코너야. C-O-R N-O-R N-O-R 아냐 n e r 이야아 n -E r 죄송합니다 니똥 네 굴고. 아니 왜알려준거랑틀리걸 알려주면 안 된거야 그럼 틀리고 틀린대 아빠가 보기엔 아빠 빈틈을 노리고 니가 <웃음> 복수한거 같아 아니야 아빠 찔린거 없는데? 응거바닥으로 <웃음> <웃음> <웃음> 내릴 필요가 없는거가요 이게 뚫울 때냐 <웃음> 음 바닥 뚫는 거야 그냥 바늘하게 터졌나요? 아 저도 괜히 바닥 뚫는거 어... 같아요 <웃음> 사장님 좀 잡으신 거예요? 네? 예? 잡으셨어요? 아 뭐야? 왜 이렇게 잡으 아유 많이 못 잡으셨어요? 한 마리 도못 들게 이러고 아이고 그러니까 이걸라도못고 앉았잖아 ㅎ <웃음> <웃음> <웃음> 아 근데 맛있네요 진짜 겨울 오록이 찰지고 그렇지. 역시 물어보 역시 어전몇 마리 잡고 그 음. 눈먼 고기 두 마리 잡았습니다, 그래, 그래. 아이고, 이거. 아까 이러, 이러다 빠지던데. 음. 터지더라고요. 네아 <웃음> <웃음> <아이>, 별말씀을요 <웃음> 안돼 안돼 아좀 잘해봐 그러게 오 내가 해볼게 아니아니풀렸다아 갖고 있어봐 아니 내데 끊어졌네 승기 일전. 자유롭게 음, 음, 풀려가지고 바다 위에서 발레, 수중 발레 하고. 음, 안돼. 아빠 더 접을 거야. 아니 지금 아빠가 한 마리 더 잡는 게중요해 내가 한 마리 더 잡는 게중요해 그래서 접어 접어 주려고 아빠 이렇게 하잖아. 자꾸 움직인다. 빙어인데 자꾸 움직이니까 저러다 툭 들어간다. 아니 저러다 우럭 우럭이 잡으려는데 더 치는 거 아니야? 아니야. 우럭이 수영 생각보다 빨로. 빙어는 금물만 통과해서 갈수 있다. 응. 근데 애석하게도 염도가 다르니까 죽겠지. 빨리 어 빨리 빨리 빨리 빨리 골둥이 자 골둥 빨리 빨리 어디어 골둥이 어디 이거 아빠도 빙어 빼고 야 금방 탈출한다 그냥 이렇게 해서 놔, 이렇게 이렇게, 앞에 가리만딱 끼워 그게 안 된다고? 어 야, 이, 이게 안 되면 어떻게 하냐? 오, 얼른 준비해야 돼 아. 어, 쌍꼴뚜기입니다, 쌍꼴뚜기 자 옵니다 와와 와, 저렇게 많이 누시는데 이거는 방류가 문제가 아니고 애들 활성도가 문제입니다 진짜로 엄청난데 이게 어 액션 에, 액션 해 얼른 야 방류를 했는데도 그많은 고기를 집어넣는데도 이건 활성도의 문제입니다 지금 수온이 이상한가봐요 어, 왔어 왔어 드디어 한 마리 왔어 아두 마리 두 마리 두 마리 세 마리다 아 드디어 오는구나 이제 그렇게 많이 왔는데 이제 세 마리 나왔습니다 나올 때한 방에 나오는가도고기이 먹고. 어이로이고고고고고고 그러게? 바닥에 걸렸죠 진짜요 또? 어. 아, 멈추는 거야, 멈추는 거야. 어. 오 따뜻해 좀잡겠지니나 물고기 한 마리 잡을 생각햄마 성태 <웃음> 걱정하지 말고 아, 징징거리는 우리 딸 얼른 먹여야지 따뜻한 것 같아? 어? 따뜻한 것 같아? 어 수현이 기름장 있어야 되잖아 수현은 나 없어도 나 삼색어 젓가락 젓가락 음~~ 맛있어? 응 음. 음. 아빠는 육즙을 흐트러뜨리지 않아 고집이 그대로 살아있어? 고기데뭐네가뭐는 맛이 없겠니 사장님 안하셔요? 고기는 <웃음> <웃음> 엄청 많이 들어가는데 지금 음. 잘못된거지? 예 내일은 나올것같아 진짜 오늘 고기 엄청나게 들어갔거든 응 장난 아니겠다 아빠 여기 와버지가 제일 많이 들어간 것 같아 내일 하는 사람들은 많이 잡히겠 내일 주말이니까 그냥 쏟아 지겠지 처음으로 자주 잡을는 애기들도 많아야겠네 일단 일요일날 갔잖아 어? 일요일날 아빠가 고기 정책을 잘못 쓴것같아 니들은 좀 싸게 싸게 먹어야 되는데, 아빠가 숯을 너무. 오! 아, <웃음> 진짜! <웃음> <웃음> 야, 이거를 여기다가 잠깐 익혀. 아, 진짜, 많이 게말야 돼. 완전, 완 거의 반은 탔는데, 그거? <웃음> 어다 <webinars> 아, 음 됐다 어차피 먹을거면서 먹 이제 먹어도 돼? 이거 우리 딸이 먹기엔 너무 큰가? <Thanos> 사이즈가? 하긴 <S cellphone> 고긴데 못 먹는게 어렵겠네 이제 기운이 햇빛만 치면 진짜 대박일텐데 이제 반짝 확 나올텐데 지금 온도 볼게 지금 마이너스 1도거든 영하 1도 좀 안나와 아빠가 점심을 먹고 음. 심기일전 하려고 했거든 근데 음. 네. 아저씨를 어, 아저씨를 잡으신거 보니까 <웃음> <웃음> 여기 전부 다 아빠보다 잘하시는 분들만 계신데 저렇게 열심히 하신다 안나오는데 뭐 그냥 고기 구워먹고 가는거야 니 <웃음> 네 목적은 <웃음> 달성한거 아니야 그지? 날씨가 마음에 안들어 음. 야 그러고 보니까 너 어떻게 부녀가 둘다 이렇게 어복이 없냐 그러고 보면 송태가 진짜 어복이 많은거 같아 그지? 아태랑 같이 가면 응 음. 머리도 잡아 어복이 너무 좋아서 응아까 음. 이거 다 먹었어 사도다 잡아 응. 아까다먹다 다 익었어 저거 응 먹을 거야 기다려 안 먹지 않아. 아니 자꾸 기름이 계속 빠지니까 익었는데. 안타 아, 백팔 먹어도 되게. 봐요 잡으셨어? 응. 와아 진짜. 아 친구를 끝낸대. 아. 막막 그래? 아, 그래? 우리가 잡은 것 같아. 우럭은 아닌 것같아 우럭이야. 여기? 응. 아, 아빠가 자는 것 같아. 여, <웃음> 아, 가끔 가끔 나오긴 나오는구나. <웃음> 야, 그래도 우리 어, 엄마랑 아빠랑 수술하는 나는 뭐, 나수한다 그러게요. 나 아, 지난번에 와서 아들놈이랑은 9마리 네. 잡았는데 네. 너무, 너무 이 잊지 예아 근데 방류장이 네. 엄청나게 많았었거든요 네. 내일 다시 올까 이런 이게 지금 들어가 있는게 내일 리버를 하면은 음. 이게 다 뒤집어지잖아 그러면 아. 막 연실이 올라 어. 아. 야 그래도 우린 건졌다 이진당한 마리라고 생각하자 어? 뭐한치 그래 많이 잡으세요. 예. 예예. 네, <웃음> 선생님 예, 예. 지금 저희 가게. 예. 저희 그래도 잡아가요. 아, 너무 안 나왔어요. <웃음> 날씨가 풀리면 이제 좀 엄청 나올 것 같은데. 이게 또 너무 한 번에 뜨니까 그 것도 문제예요. <웃음> 안 나오고 <나온 거> 환장해요. <웃음> 지금 물 많이 들어와서. 우리가 직접 들고, 직접 걸어가면될것 같아. 끌고 와. 에이, 그보다 저기가 낫지. 에이, 끌고 와. <웃음> 야, 치상하게 <웃음> 그러지 마라. 자, 이렇게 퇴청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뭐 사장님 너무 열심히 해주셨는데, 방류도 지난번보다 훨씬 많았습니다, 진짜. 보기에 입을 안 열는데 어떻게. 해. 자, 저희는 즐겁지만, 씁쓸하신 사장님 뒷모습을 <웃음> 상대로 <웃음> 오늘은 이렇게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